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블리자드의 설립 멤버이자 블리자드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우리들의 마사장님이 새로운 게임 회사 드림 헤븐을 차려 세간의 이목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모하임 일명 마사장님은 창립 이후 블리자드에서 무려 28년 동안 근무하다가 지난 2018년 ceo직 을 내려놓았으며 2019년에 블리자드 와의 계약이 끝나 공식적으로 사퇴하였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50도 넘어가는 나이다 보니 슬슬 게임업계를 은퇴하고 노후 라이프를 즐기는게 아닐까라고 하였죠. 그러나 2020년 9월 23일 마이크 모하임은 블리자드의 직원 26명이 모여 만든 새로운 개발사 드림헤븐을 갑작스럽게 공개하였습니다. 이 드림헤븐은 드림헤븐이라는 모기업과 문차게임즈와 스크립도어라는 두개의 스튜디오를 든 회사로 스타트업치고는 꽤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이크 모아임은 드림헤븐의 CEO직을 맡으면서 스튜디오들을 총괄하고 서포트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스튜디오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고 게임을 개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마사장님은 블리자드의 시작부터 전성기까지 이끈 인물이고 평소 직원들에게 신임도 두터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발표한 드림헤븐의 27명의 직원 중 26명이 전 블리자드의 직원인 엄청난 라인업을 보여주었습니다. 자회사 중 하나인 문샷 스튜디오의 리더는 제이슨 체이스, 더스틴 브라우더, 벤 톰슨으로 이들은 각각 10년, 14년, 10년 동안 블리자드에 근무하였던 초베테랑 중의 베테랑입니다. 체이스는 블리자드에서전 책임 프로듀서이자 하스스톤을 이끌었으며 블리자드 입사하기 전에는 약 6년 동안 EA에서 선임 디렉터로 활동하였고 이전에는 약 5년 동안 디즈니에서 리드 아티스트로 근무했던 만큼 그야말로 화려하기 그지없는 커리어를 자랑하는 인물이죠. 더스틴도 액티비전에서 3년 ea에서 5년 블리자드에서 스타크래프트 2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의 게임 디렉터로 활동하면서 무려 14년 동안 근무한 엄청난 베테랑이죠 우리들에겐 아마 1대 cf님으로 잘 알려져 있을겁니다 벤은 하스스톤의 아트 디렉터를 거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총 10년을 근무한 베테랑 중 하나죠 뿐만 아니라 무려 18년 동안 블리자드에 근무했던 데릭 사카모토 외에도 기본 6년에서 9년 동안 블리자드에 충성했던 핵심 멤버들로 스튜디오가 꾸려져 있습니드레메분의 또다른 스튜디오인 스크릿도어의 리더는 크리스 시거티 앨런 다비리 에릭 도우즈로 크리스는 무려 23년이라는 기간 동안 블리자드에 근무하면서 하스스톤 스타크래프트2 히오스 워크래프트3의 모든 프로젝트를 맡았고 총괄 프로듀서와 수석 부사장의 직책까지 오른 인물이며 알란 다비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대 셰프로 유명한 인물 이자 워크래프트3 스타크래프트2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도 있었죠 에릭 도즈 또한 하스스톤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의 개발에 참여했던 적이 있던 만큼 드림에븐이라는 회사는 사실상 리틀 블리자드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초창기 멤버들과 블리자드의 핵심 멤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액티비전에 먹히기 전 순수했던 시기에 블리자드를 다시 볼수 있다는 희망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모하임은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은 말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재정 압박이 시달리기 보단 개발 친화적이고 작품을 중시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임이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 속의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게임은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등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등대처럼 많은 업계 사람들에게 희망의 봉화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해외 유명 비즈니스 sns 링크드 인에 적힌 바에 따르면 마이크 모아임은 드림에븐에서 ceo로 2019년 11월부터 입사하였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는 드림에븐이 창립이 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는데요. 한국시간으로 2019년 4월 7일 마이크 모아임이 블리자드를 떠난 날 해외에서는 블리자드와 액티비전의 직원 불화에 따른 정치질을 의해 잘린 게 아니라는 의혹이 엄청나게 짙어졌습니다. 실제로도 액티비전과의 병합 이후 블리자드는 예전만한 명성을 내지 못하였고 모하임이 CEO직을 내려놓자마자 디아블로 이모탈과 히오스 리그 폐지 등의 논란이 터지는 등 원래 알고 있던 블리자드라면 하지 않았었을 발표들을 연달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기존의 블리자드를 이끌었던 중역들이나 직원들이 동의했을 리는 없고 액티비전과 재정팀에서 이를 압박하였는데 마이크 모아임을 포함한 블리자드의 원년 멤버들은 끝까지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결국 액티비전이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을 사내 정치질로 치우면서까지 이를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마이크 모아임은 블리자드에서 4월에 사퇴하고 7개월이라는 짧은 공백기간을 가진 뒤에 회사를 차렸는데요. 이렇게 1년도 채 안되는 짧은 공백기간으로 미뤄 보았을 때 마이크 모아임이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 계획은 퇴사 전부터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해주기로 합니다. 거기에 그냥 일개 직원도 아닌 20년을 넘는 세월 동안 근무하면서 부사장의 자리에 올라간 크리스는 물론 기본 5년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근무한 직원들이 한두명도 아닌 20명이 넘게 이직한 걸로 보아 사내 정치가 어느정도는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잘 체감이 안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규모있는 기업도 아닌 시가총액 74조에 달하는 대기업에서 부사장과 프로젝트 디렉터를 맡을 정도로 중책과 임원직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회사를 때려치고 일개 스타트업 회사에 뛰어든 셈입니다 이런 도전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스타트업에 뛰어든 동료들도 대단하지만 평소 마이크 모아임의 사내 평판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죠. 특히 모아임은 비록 드림애분이두 스튜디오의 모회사이긴 하지만 우리는 자금 조달과 각종 지원만 할뿐 게임 제작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스튜디오의 재량으로만 제작된다고 언급하여 제2의 블리자드가 탄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다고 합니다. 설립한지 얼마 안된 회사인 만큼 현재 어떤 게임을 제작하는지는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채용 공고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문시아 스튜디오는 1인칭 액션 게임을 시크릿도어는 멀티플랫폼 게임을 개발하는 것 정도로 유추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내 정치질로 회사의 중책에서 밀려나 사퇴를 한 뒤에 동정업계의 회사를 차려 본인만의 꿈을 다시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마이크 모아임은 코나미에서 쫓겨난 지 하루 만에 원래 직원들을 데려와서 회사를 차리고 소니와 손을 잡아 빅엿을 먹였던 코지마 히데오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블리자드의 마지막 창립 멤버였던 모아임이 떠나고 정말 이제는 이름뿐만 남았다고 평가받는 블리자드 지금의 블리자드를 만들고 바닥부터 쌓아올린 살아있는 블리자드라 불리는 마이크 모아임이 이끄는 드림앱은 희비가 많이 교차되는 가운데 과연 우리들의 마사장님은 어떤 게임을 선보일지 정말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